안녕하세요 이큰세상이큰타로입니다 아, 날이 점점 추워져요 어, 날추워지고 쓸쓸하니까 어디다 갖다 시비 걸고 싶어 <웃음> 그래서 리딩에다 한번 시비 좀 걸어볼까요 어, 그래서 오늘의 주제예요 날 잊어도 될 만큼 좋냐? 어, 잘 사냐? 내 생각은 어, 안 나냐? 이거예요 카드 뽑아놨습니다 카드 고를 시간 드릴게요 카드 선택 다 하셨나요? <웃음>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날 잊을 만큼 좋냐? 어, 그잘 사냐? 어, 내 생각은 하냐? 그거예요 어. 이 사람은 여러분을 음, 간지 얼마 안 됐어요? 음, 간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음. 근데 왜? 가 가가, 가지고서 왜? 어디 봅시다 가 가지고 왜 이러는지 어. 가 가지고 그냥 이게 그 사람한테 간 건지 어. 여러분한테 오는 건지 애매모호해서 그래요. 카드가 세장 밖에 없으니까. 어디 봅시다. 음. 이, 이 사람이 조금 감정적으로 성급하게 간게 아닌가 싶어요. 음. 감정적으로 성급하게 갔다가, 음. 또, 가, 또이 사람이 약간 감정, 그, 또감정적으로또또 성급하게 또 어, 그런 거지 어. 이 얘, 얘는 그 뭐지 마음이 막어 널뛴다 그래야 되나 마음이 왜 이러지 어 그게 뭔데요 라고 하면 조금만 기다려 봐요 아직 정확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났어 아니 마음이 왜 이래 음. 마음이 호텔이에요 마음이 호텔 마음이 호텔이라니 그게 뭐냐면 방이 많다는 거지 어. 방이 많으니까, 한 방에만, 뭐, 그, 뭐, 저기, 막, 좋게, 뭐, 치장할 수 없다라는 거지. 음. 아이그 내가 말하는 그 호텔이, 막, 별 다섯 개짜리 그런 호텔 말고, 음, 저 외곽에 여인숙처럼 그런 팡팡 하는 거. <웃음> <웃음> 난 한국에서 여유숙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어, 미국에서 어렸을, 어렸을 때 이미 나가지고 이때 그 드라마에서 보니까 여유숙 같은 거 있더라. 그 저기 막 약으로 두개 넣어주고 그런 방을 말하는 거야. 방이 그렇게 럭셔리하지가 않아. 아. 아니 이렇게 럭셔리하지 않은 방 많아봤자 뭐해? 스위트룸 하나만도 못한데. 아니 왜왜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얘는? 음. 이 사람이 갔다가 여러분한테 다시 왔던 게 아닌가 싶어 어 갔다 다시 왔다 아, 생각을 해봐요 스위트 룸에서 만약에 이 사람의 방이 스위트 룸이야 그러면 들어와서 안 나가려고 하지만 여인숙은 그게 아니잖아 들어왔다가 냉큼 나가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 여러분 그날 그러니까 잊을 만큼 좋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이 사람은 여러분 얼마만큼 사귀었어요 응 만약에 이 사람이 남편이 엑스 어, 남편이었다면 여러분 진짜 마음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어뭐 어, 이걸 죽여 살려 뭐 이걸 어떻게 해, 어 그런 거예요. 아 어, 그리고 이제 저기 막 <웃음> 여러분이 이제 그런 이 사람하고 있었을 때 그런 거 같애. 이제, 하다, 하다, 이제, 아, 나 지겹다, 어, 아, 저기, 마, 어, 내가 언제까지 니, 어, 그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의 손발이 돼서 움직였던 거 아닌 게 싶어. 좀 게을을, 게을르다 그래야 되나? 음, 좀 게을러요. 게으른데 어떻게 참, 씨, 음, 참 시원하네, 음, 그, 게으른데도 참 방이 많은 게참 희한할 정도에, 음. 원래 게으른, 게으르면은 그런 것도 좀 게으른데, 어. 아이고, 음. 여러분이 이 사람 때문에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 어. 내가 봤을 적엔 지금 이 여러분을 갖다가 이렇게까지, 어, 저기 막 해놓고 갈 정도면은요, 이 관계는 하루 이틀 된 관계가 아닌데?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여러분 여러분의 기둥 뿌리 하나쯤은 흔든 것 같아. 왜냐면 이 사람이 어, 지, 어 일을 뭘 지문하게 하지 못할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음막 감정대로 그러니까 저기 막아 그런 거지 그감 모든 일에서 감정대로 일 일하다가도 아 하기 싫다 그러면 집에 들어온다 그래야 되나? 어, 어 그런 거예요 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문하게 오래 못하는 거 하고 그건 좀 별개 문제야 별개 문제고 어 그런데도 이 사람이 조금 복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어 이거 군뱅이도 구르는 지주가 있다고 뭔 복이냐 하면 뭐 그런 거지 그렇게 해도 어뭘 뭐 잘리지 않는다 그래야 되나 어 그렇게 했는데 잘리면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막 그렇게 막 변하고 그런 건 없어 아예 없나 그럼? 어. <웃음> 와, 어,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하고 사귀었을 때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왜냐면 처음에는 이 사람이요. 어, 저기, 막, 좀, 그런게좀 의저, 뭐 그런 거 이제 편안한 그런 분위기는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좀 좋다 그래야 되나? 어떤 면에서는 여자들의 감정을 좀잘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 그렇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말이 대단하게는 이해는 아니야. 어, 처음에 그냥 친해지기 전까지는 이해해주는데, 그것도 귀찮았다, 이거지. 음. 뭐, 대단하게 길게 이해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잘 꼬이지 않나 싶어. 음, 그런 것 같아요. 뭐, 대단하진 않아. 어, 어떤 사람도 보면 대단한 이해력을 갖고 있고, 대단한 인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나, 이렇게 나름 괜찮다라고 보이는데, 아, 이 사람 잘못 살아요? 응. 어. 밖에 그, 그 집안에서 사는 사람 다가지가 밖에 나간다고 안 새겠어? 응, 여러분들하고 가서도 아그 여자도 그렇게 속썩고 산다니까. 어, 뭐 저기 막뭐 저기 막 얼씨구나 좋다하고 어, 자발스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사람이 그래도 했잖아요. 그, 그 여자들의 감정을 좀잘 들어주고. 오, 어, 그랬구나. 오, 그 힘들었겠네요.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은 점잖해 보이는 게막 그러니까 이렇게 막. 다매운 사람은 아니라라는 거지 그렇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방이 많어 이거는 여자들이 꼬이는 것 같아 음, 속썩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 그러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그 그 여자도 어, 여러, 여러분들처럼 기둥 뿌리 지금 흔들리고 있을 수 있어 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야 어, 이제 봅시다. 음. 음그사람도 힘들어요. 그거 그, 그 저기 막이 그, 이 남자랑 같이 있는 사람도 힘들고 고민 중이야. 어, 왜냐하면 이 사람 하, 이 사람 딱까리 아, 하려다 보니까 어, 여러분이 하던 거이 이 여자가 하고 있네. 아이구나. 아이씨. 아 오만 여자 인생 다 어, 그런 것 같아. 아 근데 이 사람 직업이 뭐길래? 어, 직업이 뭐길래 이렇게 게을러도 먹고 살지? 설마, 백수인데도, 여자가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잖아. 뭐, 뭐, 저기, 뭐야. 뭐, 그, 뭐, 뭐, 세일즈 같은 건가? 어, 뭐 하나 팔면은 뭐, 하여간, 뭐, 그런 것 같아. 그, 어느 회사나 이런 데 있으면 이렇게 게으르면 잘리지. 근데 안 잘리고 붙어 있는 거 보면, 그, 근근이는 벌어와요. 뭐, 대단하게까지는 아니야. 어, 근근이는 벌어오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아, 잘 살지는 에, 이 사람 그잘 어, 사냐 했을 적에 이, 이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여이 어,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죽어나고 있는 거지. 어. 그런데 이제 이이 이 여자가 음, 이 사람이 이, 이제 지친 것 같아. 지치고 아 이제 더 이상 못해먹겠다 이 새끼 정말 와난내 세상에 태어나 태어나 이런 새끼 처음 봤다 어, 싶은 거야. 어, 진짜 진짜 딩딩지어딩거 같아요. 그러고 뭐 음, 너무 게으르다. 어 음, 너무 게으르다. 그러니까 뭐이이 이 여자가 그런 거지. 이제 막어 욕도 하고 이 웬수야. 어 너는 뭐 어쩌고 저쩌고 어. 아 이제 입도 아파. 처음에는 막 이러니까, 너무 게으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어, 막 걔, 어막 욕도 하고 막 이러고 막 이랬었는데, 그것도 이제 귀찮은 거야. 이제 말하기도 싫고 너무 힘이 들고, 아 진짜, 어, 너 때문에, 어, 아, 진짜 벌어도 벌어도 끝이었고, 어, 그리고 얘는, 아니, 제대로 벌지도 않으면서 돈은 또왜 이렇게 잘 써? 좋은 거 알아가지고, 아, 세상에, 진짜. 아니 못 벌면 좋은 거라도 눈에 안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고 저기 뭐 좋은 거 있으면 이제 어 그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음 어. 여러분 생각이 어내 생각 안 나냐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 생각 나요 이 사람 근데 이거 나는 걸 좋다 그래야 되나 <웃음> 나지 나지 아니, 세상에, 어느 여자가 참겠어. 처음에, 그니까, 러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겉, 그, 처음에 알기 전에, 진짜, 그, 디테일하게 잘 알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야. 그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 잘해주고 이러는 거로 봐서는 모르는 거야. 응? 그리고 또 삐지기는 또 우라지게 잘 삐져요. 음, 뭘 잘했다고 삐지는지 몰라. 잘한 거나 있으면서 삐지면 진짜 엉덩이라도 두들겨주지. 이거 뭐, 이거 뭐 하자는 거지? 어, 싶은 거지. 아이고. 음. 게다가, 또 어, 음흉하기까지 해. 어, 할거다 하고 앉아있네. 아이, 게으른데, 음흉하기까지 하면 이거 뭐 어떡하라는 거지? 아 참. 음. 음용하다라는 거는 어.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이 사람은 참 진짜 난데 없다. 그, 그 그런 그런 거 그런 거그 로맨스를 꿈꿔 남녀가 이렇게 밤에 뜨겁게 로맨스를 해가지고 한 진짜 만족한 밤을 맞는 그런 꿈도 꾼다니까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야. 이 여자한테 진짜 고맙다 그래야 될 판인 것 같아. 이 여자가 정말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웃음> 그 여자가 저예요. 그러 <웃음> 그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 이거 어떡하지? <웃음> 아 서류 때문에 잠깐 아, 좀 중단을 했다가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아 진짜 음. 그런 꿈에 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 어. 그래서 지금 이 여자도 되게 힘들어요. 어. 불쌍한 사람인 거 같아.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하죠? 줄... <웃음> 와. 어. 아니, 첫판부터 이런 사람이 나올 줄이야. 어, 정말 꿈에 전 꿈에도 몰랐어요. <웃음> 정말 첫판부터 이렇게 나올 줄이야. 어. 저기, 만이 사람 곁에 있는 여자는 거의 다 초토화된다라고 봐야 돼. 음. 그래서, 그,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저기, 막, 그, 여자들이 자기 남자 이렇게 뺏어가면 막 머리채 잡고 막 이러는데. <웃음> 여기는 선물을 해줘야 될 판이야. 어, 너무 힘들어이 사람 지금. 음. 지금, 이 사람이, <웃음>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 이걸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응? 이 여러분 생각하는 거야 이거? 혹시 혹시 여러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 그렇다면 이거 아까 한말 취소해야 되는데 <웃음> 선물을 얹어야 되도 이거 취소해야 되나 파는데 지금 이거? 음 그런 거 같아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서 하나도 안 행복했어 어, 그 갔던 여자는 어, 그래요 저기 막좀이 사람한테 좀막 했던 느낌이 난다 라 그래야 되나 어, 아 처음부터 막한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막한건 아니고 이 사람이 이런 걸 보니까 어. 열받아 가지고 어뭐 돈도 제대로 벌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어 게으르긴 또 우라지게 게으르고 또 꼴에 남자라고 손 하나 까딱을 안 하네. 어. 그리고 이 저기 막이이 이이 여자가 벌어오는 걸로도 이게 생활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단 말이지. 이것저것 다 나가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철딱선이 없이 구니까 어이 지금 어~ 잘 사냐라고 했으면은 어, 아~ 저기 아니요 그~ 아니요인데 누가 아니었냐면 이 여자가 아니어야 나 정말 미치겠다. 아, 보통 이 사람이 아니요 이래야 되잖아. 이 사람은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이 여자가 뭐 어떻게 됐든 뚜껑이 열리든 이 여자가 지금 뭐이 빠듯하든 뭐 하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자기가 자기 감정대로 사는 거라그래야 되나? 아 이게 조금 달라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얘는 지 꼴리는 대로 산다니까. 음,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건 조금 다른 거야. 얘는 별로 하고 싶은 게 없다니까.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저게 하고 싶어서 어난 저거 할래 어 하고서 주변 사람이 어떻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게 없고 그냥 지 마음대로 놀고 싶으면 놀고 벌고 싶으면 벌고 아이고 주머니에 돈 떨어졌으니까 한번 나가볼까 여기 끼우거리고 저기 끼우거리고 그런 거지. 어... 그런 거예요. 그니까, 러 하고 싶다기보단 얘는 그냥 다 귀찮다? 어, 귀찮고 그냥 물 하면 물 떠다 주고, 밥 하면 밥 차려주고, 그렇게 하고 또, 어, 또 음흉하기까지 해. 또, 러블러브는 하고 싶은 거야, 이게 또. 아, 미치겠다, 진짜. 골고루 한다. 아, 이거 최악이다, 진짜. 음. 뭐, 그 최악의, 최악까지는 아니에요. 어. 그래도 얘는 뭐, 사람을 때리거나 하지는 않아. 어. 어, 때리고 뭐 이런 거는 없어요 어, 그런 건 없어 음. 여기서 막 사람을 치고 뭐 그, 그르, 으, 으, 그러면 그건 진짜 최악의 악이지 그런 건 아니에요 음. 막 이렇게 사람이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서 그렇지. 지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은 정말 너무 힘들다는 거지. 그렇지만 막 이렇게, 그런, 그런 스타일도 못 돼. 어, 이 사람은 또, 또 은근히 또 마음이 여린 구석도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러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것 때문에 붙어 얘가 마음이 여려. 권위적이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이건 또 뭐지. 그런 게가 있어. 사람은 어, 살기 마련이야. 그러니까 얘는 참 이렇게 사는 거지. 자 어디 보아요 이, 여러분한테 연락 왔을 것 같아 그치 어, 꺼져 이랬는 것 같네 그치 어, 꺼져야지 뭐 어떡하겠어 음, 이걸 어떻게 받아줘요 어, 꺼져, 꺼져 그런거지 음. 어디 보아요 음. 꺼지라 그런데도 빨리 안 꺼지나 봐요 어, 빨리 안 꺼지는 것 같아 왜냐면은, 하 어, 이 여자는, 이 사람이, 이게, 그, 처음에서부터 그런 건 아니야.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거지. 야, 인간아,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는 않아. 어, 여러분 좀 참다, 참다가, 어, 조금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꺼지라 그래도, 그러니까 야, 꺼져! 이리, 이리, 이렇게나 하지 않고 가, 뭐, 이렇겠지 어, 난, 난 너랑 다시는, 어, 엮이는 거 싫어. 그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자꾸 들러붙는 거지. 들러붙고, 그러니까 좀, 조금 더시게 어, 자기 주장을 하는 거지. 어떻게든, 어, 이, 여, 이, 저기, 뭐, 이 여자하고 있을 때하고 여러분하고 있을 때는 이 사람의 행동이 좀 달라요 음 다르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고집스러운 면이 없잖아 왜요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착해 음 착해 그런 것 같아요 음. 얼핏 보면, 이, 이, 저기, 막, 너무, 이렇게, 냉정해 보일 수 있겠지만, 안 그래요.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 자기가, 열이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표출되는 게, 어, 조금 애눌이 없어 보이고, 차가워 보이고, 그럴진 모르겠지만, 그거는 나를 갖다가 방어하는 본능이에요. 여러분들 잘 봐봐. 사기꾼들 얼굴, 어우. 오, 뉴해요 말도, 아 그리셨어요. 어우, 아, 너무 아름다워요. 어머, 이거 사모님 거다. 딱이다. 어머, 선녀가 하강했나봐. 맨날 이러잖아. 안 그러면 그 사람을한테 바가지 못 씌우잖아. 어, 그렇게 하면서, 아우, 남는 거 없어요. 알고 보면 엄청 낭긴 거지. 어, 그런 거야.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그런 거는 없다라는 거지. 어 그렇게 마음에 없는 말 이거 잘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 속이 여려.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여러분들이 좀 자기 주장을 갖다가 내세우는 게 아닌가요? 뭐가 잘났다고? 음, 어, 그런 거죠. 어. 이놈은 다이이 이 사람이 이래도 그래도 얘도 머리 달고 사니까 그 정도 머리는 되는 거지. 어. 왜냐면 저기 막 그렇지만 여 저기 막여러분안 뭐, 받아주는 것 같아. 이 사람이 되게 실망하는 것 같아요. 음. 실망하는 것 같아. 어. 이 여자하고도 실망했어. 음. 여러분한테 실망이 웃긴 거지 그게 <웃음> 왜 실망해? <웃음> 어. 애는 자기한테 안 해주면 실망해. 어. 자기 자기 어. 자기를 편하게 안 해주면 실망해요. 음. 여러분은 짜증이 너무 너무 나는거지 짜증난다 갔으면 응. 응. 어, 날 잊어도 될 만큼 가슴 면냐잘 이게, 이게, 뉘스러잖아 좋냐? 어, 잘사냐내 생각을 하냐, 새끼야? 이거잖아. 근데 이렇게 와가지고, 찌, 어, 이렇게 귀찮게 굴면 안 되지. 다야, 그러겠습니까? 어, 사람마다 경중의 무게가 있지만, 다는 그렇지 않죠. 근데 이 사람 성격에는, 어, 좀 와서, 어, 조금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그럼 뭐해? 아 진짜. 안 돼요, 안 돼. 음. 안 돼. 갈, 이 사람은 갈수록 힘들어질 것 같아요. 어, 왜요? 라고 묻는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하고 사는데 갈수록 편해지겠습니까? 어. 사람이 기운이 있을 적에 하나라도 더 저축하고 모아서 미래를 겠다 계획해야 되는데, 이거, 그, 저기, 막, 기생충이잖아. 여자 등에 업혀가지고서 자기는 편하게 살고. 아유, 심심하면 일 나가는 거지. 음, 집에서 잔소리하면, 아이고, 일, 일집 나가야겠다. 이거 남친이면 진짜, 어, 남친이면 진짜 자르기 쉽지. 그치, 만약에, 뭐, 동거나 아니면 준 결혼에, 결혼에 준하거나, 결혼에, 결혼한 사람이라면, 이거는 어, 얼마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옛날 분들 같으면 살지 남편이 이래도 어애 들쳐갖고 밥가서밥 나가서 일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고 살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이걸 갖다 보고 산답니까 내 인생도 있는데 이게 내 인생에 즐겁지 않잖아 아 옛날에 밭깔아갖고 거, 거, 거, 고구마 캐고 밭그거 먹으면 되지만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 돈을 벌어야 지 집세도 내고 사, 생활이 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하고 살아요 서로 돕고 살아도 진짜 힘들판에 이거는 힘든 거지. 어, 여러분, 어, 여러분 생각은 해요. 어, 여러분한테 온 사람도 있어. 음, 그니까, 와, 서뭐 재결합됐다는 게 아니라, 날좀 받아줘, 라고 하는 거지. 어, 근데 안 받아주는, 안 받아줄 것 같아요. 음, 근데, 안 받아줘도 당장, 이렇게 막 어떻게 꺼져,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렇게 점점, 점점, 어, 관계는, 이 사람은, 여러분이 이 사람은 안 받아줄 것 같아요. 음. 안 받아 줄것 같고 그리고 이쪽으로도 가기도 힘든 것 같아 어, 이 여자한테 갔다 진짜 난리 나지 여, 여러분들하고는 어, 조금 달라 여러분들은 좀 심성이 그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여린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이,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쫓겨나 내한테 돌아 못가 어, 맞아주고 갈 데가 없다니까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스트롱하게 세게 조금 어~ 들러붙는 거지 음~ 자 여러분 뭐~ 이 인연은 어~ 뭐~ 여러분이 정 아니다 싶으면은 이거는 어, 어, 어디 볼까요? 정아 여러분들이 노 no 하면은 이 사람이 쉽게 똑 떨어질지, 어, 여러분들 지금 괴롭... 만약에 이 사람이 음, 내 생각하냐 했을 적에 진짜 여러분 생각해서 오게 되면 진짜 힘들거든. 어, 꺼져 하면 똑 떨어지려나? 여기서 봤을 땐똑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응, 어, 어디 봅시다. 꺼져 하면 똑 떨어질까요? 꺼져 하면 똑 떨어질까요? 어, 내가 오란 소리는 아니었는데, 이게 어, 와버리면 안 된다. 어. 너 오라는 거 아니었어 어 어디 보자 음 꺼지라도 그래도 막 이렇게 똑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 어 조금 어 엉겨 붙는 것 같아 어. 어디 봅시다 어. 엉겨 붙고 그러니까 엉겨 붙는다는 게아 이게 아니라 어. 그 저기 막 이 사람이 그런 거야 받아주면 내가 뭐 어떻게 하겠고 저떻게 하겠고 막 그러니까 어, 나중 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아니야 꺼져. 난 너에 대해서 알 아, 알고 싶은 것도 없고. 아 그냥, 어야 내가 이거 본 거는 그냥 본 거야. 네네 어, 네 생각이 간절해서 본거 아니야. 어, 할 일이 없어서 본 거야. 그러면은 그러지 말고 어 나랑 하면 이게 좋고 저거 좋고 근데 다 구라 뻥이에요. 음. 어다 저기 막 얘도 지금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어, 만약에 돌아온다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어, 끝난다. 아 어, 깜짝 놀랐다 진짜. 안돼안돼안 어, 돼. 안 돼. 어저기막 어, 조금 머리는 아프겠지만. 어, 아 괜히 생각했나 봐요. 이 사람 생각하지 말아요. 오면 골치 아파죠. 음, 여러분 너무 힘들게 하네 이거는. 아휴 음, 네 1번 카드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들이 날 잊어도 좋을 만큼 어 좋냐? 어. 잘 사냐? 내 생각은 하냐 이 새끼야 이런 거지 음. 어디 봐 새끼 잔 뺄게요. 어, 그냥 하다 보니까 이 뉘앙스가 붙어서 나온 거야. 어, 알아서 빼주세요. 응? 응. 어디 봅시다. 오이 음, 사람이 어 가, 여러분들을 갖다가 떠나갈 때는 어, 진짜 어, 저기 막 뭐, 부푼 꿈을 안고 떠나갔네. 그렇게 떠나가기도 힘든데. 어, 부푼 꿈을 안고 떠나갔는데요. 음. 그니까, 마, 냥 긍정적으로, 어. 긍정적으로 떠나갔던 것 같아. 야, 이렇게 떠나가기도 힘든데. 보통 떠나가면 아쉬움을 남기잖아. 미안함도 있고, 어. 잘 살까? 걱정도 되고. 아, 하기사 그런 걱정이 있으면 떠나가지도 않지. 아,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야? 암튼! 음. 근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어. 진짜. 그런데 왜? 어, 잘못 사는 느낌이 나. 음 여러분들 떠나서 되게 잘살줄 알았거든요. 어, 되게 잘살줄 알았는데 어, 행복하게 잘살줄 알았는데 아, 그 사람이 어, 그 사람이 아니야. <웃음> 이게 뭔 뜻이냐면요. 아, 기다려봐요. 음, 얘, 얘가 어, 얘가 그런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좀 당한 느낌이 조금 나. 어? 뭐, 뭐. 여 여러분하고 떠나서 잘못 살아요. 꼭 여자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잘못 살아. 음, 그왜못 사냐면은 하뭐 그런 것 같아. 음, 좀 조금만 기다려봐요. 어. 여러분들을 놓고 떠날 때 여러분들을 갖다가 놓고 떠날 때 어, 여러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어, 밝게 떠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싫어서 떠난 것 같진 않아요. 어, 싫어서 떠난 건 같진 않고 왜 떠났냐면 하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어. 그래서 해맑게 떠났어요. 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야. 그, 그, 자기 맘대로 살고 싶은 것에는, 뭐, 뭐 있냐면, 어, 뭐, 쓰고 싶은 것도 내 맘대로 쓰고 싶고, 어, 만, 아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어떤 제약이나 제재 없이 그냥 만났다, 어, 만나고 싶고, 막, 이런 거지. 음, 그냥 가볍게 가볍게 마, 만나고, 어떠한, 그니까, 이 사람은, 어, 책임을 갖다가 별로 지고 싶지 않았다라고 봐. 어, 그냥 나, 나한테 족쇄가 되는 건다 싫다라는 거지. 어, 그러, 그렇게 갔다, 갖다,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가가지고서는, 음, 그닥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 어. 왜그야 요즘에 여자들도 보통이 아니야. 어, 여자들도 보통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자기를 갖다가 제대로 못본것 같아. 음. 왜냐면 이 사람이 그 그렇게 뭐랄까 그 계획성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어 계획성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음.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조금 앞에서 그냥 그그 그 뭐지 융단을 깔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되나 자기가 뭔가를 갖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그,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해서 이번엔 자기가 떠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떠날 때에는 어 그러니까 자유롭고 싶어서 떠난 거예요 어,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지 음. 음. 근데 이이 이 사람이 가가지고 즐겁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왜 즐겁지 않았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 그래 요 책임지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지, 어 책임지고 싶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어, 이게 그런 것 같아. 음, 내가 상대방을 책임지고 싶지 않았다는 그 그것이 상대방도 알았기 때문에 아닌가 싶어요. 음. 이 사람은 뭐뭐 뭐 저기 뭐야 힘한번못 써보고서 이 여자한테 잘린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너를 가볍게 생각하니까 상대방도 나를 가볍게만 대한 거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요. 어왜 자기는 책임지고 싶지 않으면서 상대방은 자기를 책임져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어. 자기는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바라는 건또 우라지게 바랬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저기 뭐야 안된 거예요. 어. 그러다가 보니까 어. 열 받는 거지 어, 열 받는 거고 그리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그런 거예요. 어. 자기 나름대로 뭐 저기 막 자기가 참았다라고 하는데 참기는 뭘 참아 어. 이 여자한테 맞춰준 건 있, 있긴 있어요. 이 사람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닌데 왜냐면 잘릴 것 같으니까. 음, 잘릴것 같으니까 맞춰주긴 했어요. 맞춰주기도 해고 음, 아, 이사를 어, 그렇지만 뭐안 되는 것 같아. 어,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이 저기 마, 이 여자하고도 헤어지고, 아이, 그, 그 저기 막 그래, 아이, 뭐, 너만 여자냐? 응, 음, 그래. 음. 그러면서도 이게 뭐지? 어, 되게 아쉽나 본데? 어, 이 사람 되게 잘 살지 않고요. 이 떠나가서도 되게 아쉽다? 뭐가 아쉬워? 어. 이, 이 상대방 여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어, 카리스마도 있고 금전적으로 어떤 여유가 있지 않았나 싶어. 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하러 이걸 갖다 참아주겠냐라는 거지 조금 아까운 여자가 아닌가 어, 그래요 그렇지만 얘가 처음에 너무 이 여자한테 가볍게 다가갔다 어. 그리고 어쩌면은 그런 거야 쌍방이 속인 걸 수도 있다라는 거지 나도 너, 너를 가볍게 대했고 그래 네가나 가볍게 돼 그럼 이, 이 여자도 가볍게 대한 거야 알고 봤더니 뭐다 그치 내가 세컨드였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밀려난 느낌이 나 어, 밀려난 느낌이 나고 음 그러다가 보니까 뭐뭐 뭐 따져도 소용없지 뭘 어쩌겠어 이이 어. 이 여자는 어 단수가 높아요 어, 단수가 높다 라는 건 뭐냐 하면 어떠한 남자라도 어이이 이 여자는 다그 어, 자기가 주도권을 잡는 힘이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 얘 상대가 안 된다는 거지. 음. 근데 이 사람이 이 여자한테 조금 집착을 보이는 것 같아. 어, 집착을 보이는 것 같고 어좀 비굴하게라도 살고 어, 붙어 아직까지는 비굴하게라도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음. 맘고생하면서 붙어있 붙어있는다고 하나 이게 여러분들한테 배신한 댓글거 같아. 맘고생하면서 음, 붙어있는 보람도 없네. 음, 이 여자한테 당하는 거 같아요. 음, 당한다. 음, 당하고 실연당했다. 어, 실연당했다. 실연당해서 뭐 하고 있냐라고 하면 어, 실연당하고 뭐 여러분 그 푸사 푸사 보고. 어. 좋아요 누르고 좋아요 누 좋아요 누르면은 그 흔적 찍히나? 어그 아마 저기 막좀 찍혔을 것 같아. 어 좋아요 누르고 어 이거 이거 뭐야? 어 찍혔을 것 같아. 음 그리고 뭐그 옛날에 그 좋았던 것도 생각하고 여러분들하고 어, 여러분 생각하냐라고 한다면은 어 여러분 생각해요. 되게 빨리 생각했어. 그렇지만 이 사람이 못올 거예요. 어, 왜못 오냐? 하하, 이 여자, 한이 여자를 좀 집착하는 경향이 없지 않네? 응? 그래요? 어, 이 여자한테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어,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여자한테 진짜 뜯겼나 본데? 느낌에 이 여자한테 사기당한 거 아닌가 싶어. 음. 뭔 사기냐고요? 뭐 그런 거 있잖아. 이게, 못올것 같아요. 이 여자한테서 벗어날 수, 벗어나긴 힘들 것 같아. 음. 나, 저기, 막, 이 여자한테 나오고 싶긴 나오고 싶은데, 이 여자한테 뭐가 콕, 코가 껴있는 것 같다. 코가 껴있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어, 코가 껴있는 것 같아. 음, 음 만약에 어, 예, 그,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하겠다고 결혼은 거 혼인 빈자 해가지고 뭐돈 돈, 뜯어 갔다거나 뭐, 어, 그런 거지. 어이 여자한테 돈을 많이 쓴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돈을 뭐 얼마나 있었을런지 모르겠지만 어 있는 돈이 이 여자한테 다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래갖고 이이 이, 이 사람이 이 여자한테 따지는 것 같아. 어. 왜냐하면 어, 뭐 나랑 같이 산다고 하더니 지금 이게 뭐냐라는 거지 어, 시작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그리고 이 여자가 좀 사치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사치성에 있어서 이 사람의 돈을 갖다가 다 잡았을 느낌이 난다 그래야 되나? 음 내가 아까서부터 뭔가 이상하다 왜 이렇게 참고 살지 이 여자한테 왜 끌려다니지 막 그랬거든요 스트레스 엄청 받고서 끌려다니고 좀 당한 느낌이 났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 보는데, 이렇게까지 왔는데 헤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여기서 보니까, 아, 이게, 어, 약간, 어, 여기서 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아. 이 여자가, 음, 이 남자한테, 어, 돈을 갖다 다 뜯은 것 같아요. 어, 다쓴것 같아, 이 남자 돈을. 음, 이 사람이 줬을 것 같은데 음, 그래서 못 와요 어, 여러분 생각하냐고요 글쎄 조금 더 뽑아 봐야 될것 같은데 음, 조금 더 뽑아 봐야 될것 같은데 혹시 이 사람 결혼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떠나서 음, 결혼 해 가지고 이 여자 딱까리 하고서 막 힘들어 죽겠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나는데 음. 왜냐면 카드가 너무 살라해요 왜, 이게 너무 살라해가지고 저기 막 스토리가 탁 와닿지가 않고, 왜 카드가 이렇게 산만하지? 막, 어, 막 너무너무 산만해가지고, 이게 뭔 뜻인가 했더니, 어, 여기서 쫙 이렇게 잡혀 나가는 것 같아. 음. 이 사람이 힘이 들 때도 꾸역꾸역 가요. 꾸역꾸역 가고, 음그런것 같아 이걸 갖다가 때려 엎어야 되나 어, 엎, 엎고 새로 시작해야 되나 아니면 끌고 가야 되는데 끌고 가이 이 사람하고 헤어지지도 못하는게 돈이 없어 어 돈이 없어 가지고 헤어질 수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헤어지는 것도 다 돈이 들어가지 헤어지면 뭐 집도 구해야지 뭐 어쩌게 그 돈이 없다니까 집 구할 돈도 어. 직궐 돈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 이 사람이 헤어지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응. 그래 빌부터 살자니 이 여자가 보통 여자도 아니고 응. 이, 이 남자한테 뭐 해주는 게 없어요. 응, 맞, 맞아 돈 없어 돈이 없어서 못 헤어지는 것 같아요. 응. 아니면 그런 거야 결혼 이, 이 여자랑 결혼한 거 아니면 이 사람이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결혼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벌어놓은 돈을 갖다가 얘, 이 여자가 다 썼다든가 어.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 헤어진다 여러분 생각하냐 지금 이 사람이 여러분 생각할 계제가못 되는 것 같은데 음잘못 살아요 잘못살아 맞아 돈이 없다고 나오네 돈 없어요 어 그리고 너무 후회가 돼, 어, 후회가 되고 왜냐면 이 여자의 거짓말에 어 근데 이 여자가 돈을 어디다 썼냐라는 거지 돈을 어디다 썼 남자들하고 노는다고 돈을 썼다라는 거야 음 남자들하고 노는가 돈을 썼어요. 그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든, 어, 해결해 보려고 지금 길을 쓰는 것 같아. 어, 지금 여러분 생각할 정신 없어요? 이사람 음, 여러분 생각, 어, 생각할 정신 없어. 왜냐면 이 여자가, 어, 저질른 집 갔다가 빨리빨리 해결하고, 어, 이 여자하고, 어, 헤어질 것 같은데요? 어, 이 여자는, 그, 이 여자는 그거, 그런 거예요. 어, 예. 둘중 하나야. 음. 이 여자가 이 남자 돈을 다 썼다든지 아니면 이 남자가 이 여자랑 있으면서 어 저기 막 엉뚱한 곳에 돈을 다 썼다든지 어둘중 하나예요. 그렇지만 이거 딱 돌아가는 거 봤을 적에 이 저기 막음이 여자한테 이 남자 잘려요. 음 잘려 잘린다. 둘중 하나예요. 인재사 아,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 그냥 그 여러분들 푸셔보고 있다. 음, 푸셔보고 있다. 푸셔보고 있고, 음, 근데 이거 다이 여러분들 푸셔보고 있으면서 그렇게 생각해. 이거 어, 가당치도 않은 짓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봐봤자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돌아봐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둘중 하나야 그 여자한테 갔어 근데 그 여자가 어, 근데 갈 당시에 여러분한테 마음이 없어서 간건 아니에요 그 여자한테 가, 갔지만 그 여자한테 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은 되게 많이 후, 어, 후회하고 쪽팔리고 어, 왜냐하면 이 이 사람이 모아놓은 돈을 갖다가 이 여자가 다 잡아 쓴게 아닌가 싶어요. 어.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 결혼해 줄게 하면서 다 써버린 거. 어. 결혼할 때 뭐뭐 필요해 뭐뭐 필요 하면서 그냥 다 써버렸다. 근데 진짜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렇지만 이 여자하고 헤어질 수가 없다. 왜 돈이 없어. 돈이 없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생각하냐 내 네, 생각해요 생각하지만 어, 부질없는 짓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뭐 어쩌고서 지금 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 참 딱하게 됐는데요 음 근데 그것도 뭐지잘못이지못어고 뭐 하겠어 여러분들한테 갔을 적에는 진짜 부품 꿈을 갔어요 그리고 이 여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 음이 여자가 낭비벽이 조금 심한 것 같아요 음. 양비벽도 심하고, 그리고 이 사람하고 뭔가 대화도 잘안 해.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어, 이 여자하고 뭘 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둘이서 뭐 알콩달콩 대화 같은 것도 없어요. 어, 그냥 줘봐. 어, 이런 거지. 뭐, 그, 내가 뭐가 필요하니까, 어, 뭘 줘봐. 이게 아니야. 아, 이거 그래 좀 줘봐. 어. 아, 왜, 그러면. 아, 그냥 줘봐. 가지 나가서 쓰고 들어오고. 뭐, 이런 거지. 음. 근데 이 여자가 매력이 있는 여자인 것 같아. 그렇지만 이 여자가 주변 주변의 관계가 너무 복잡한 여자가 아니었나 싶어요. 음이 사람 성격에 보니까 조금 어그 돈을 갖다가 이 사람을 함부로 쓰는 사람 같지는 않아. 어, 왜냐면 약간 금전에 대한 집착이 있거든. 금전에 대한 집착이 있는데도 이렇게 주머니가 탈탈 었다는게 나올 정도면은 이 여자가 어, 하는 대로 막 끌려갔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었던 거지. 어. 자 왜냐하면 카드가 너무 어지러워갖고 이 왜냐하면 막 너무 너무 두서없이 나왔어요. 막 두서없이 나온 게이 이 남자의 마음인 것 같아. 어 지금 현재 상황에 이렇게 두서가 없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이렇게 쫙 나왔는데 아마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 어, 여러분 생각해요 잘못 살고 있어요 음 저기 막 지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음네 이번 카드 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전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날 잊을 만큼 좋냐? 어, 잘 사냐? 어, 어, 내 생각은 하니? 어, 어디 봅시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어, 여러분도 생각한다. 음, 잘 살고 있지는 않아요. 왜잘 살고 싶지 않냐면은, 음, 이 사람은 막 이렇게 동적인 사람은 못 돼요. 어, 동적인 사람도 못 되고, 그러고 이렇게 조금 남자인,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어, 남자라고 어, 보고, 일단은, 어, 남자분들은 바꿔서 생각하면 돼요. 감정이 남달라. 어, 남다르고 조금 힘든 스타일이 아닌가 싶어요. 어, 근데 이게 그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 어 용호쌍박이야. 어그 용호쌍박이 뭐야? 이이이 이, 이 남자도 힘든데 이 여자도 힘든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양보라는 게 없다라는 거야. 양보가 없고 이게 어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어 그둘중하나는 양보를 해야. 이 관계가 스무스하게 나가고 좋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닥 좋지 않아요. 음, 좋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겉돈다 그래야 되나? 어, 마음이 겉돌아요. 둘이 대화도 안 하는 것 같아. 어, 대화도 없어요. 이러면서 왜 사겨? 어, 그런 것 같아. 어, 대화도 없다. 어. 그리고 양보도 안 해. 여, 이 여자 성격도 만만치 않아요. 하나면 둘이서 말을 안해 막 침묵이 흘러가 막와 그거 되게 괴로운 건데 막 침묵이 그냥 집에 그냥 침묵 침묵 벽에도 침묵 바닥에도 침묵 어 그런 거야 어우 이거 힘들어서 어떻게 살지 그러다가 보니까 음아이 사람이 여기서 나가고 싶은 게 아닌가 싶어 음 근데 이것도 좀잘 계산해야 돼. 이거, 이것도, 왜냐면 하 여기 남녀 간의 문제가, 어, 뭐 어떤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 어, 노, 쌍방이 노력을 안 한다 그래야 되나? 이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하겠어? 잘 살지 못해요. 참 희한하게 산다. 좀 노력을 하고, 그치. 근데 이, 이 관계가요, 이게 쉽게 놓을 수 있는 관계도 아닌데,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어, 이거 쉽게 놓을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에요. 음 혹시 이게 여러분이에요? 아니겠지, 설마. 음, 자, 좋냐 잘사냐 그랬는데 여러분일리는 없고. 음, 이 사람이 조금. 음. 아, 잠깐만. 아 소리 때문에 중단해서 가는데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어. 다시 할게요. 어. 아, 아무튼. 근데 이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음, 그렇지만 어이 사람이 여러분들 생각을 하냐면 예스예요. 어또 그렇지만 어 여러분들한테 올 거야 안올수 있어요. 왜안 오냐면 이이 이 여자하고 어떤 감정적인 교류가 없는 것 같아. 음. 이 여자한테 왜 가냐면 조건 조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조건 보고, 조건 보고 갔기 때문에, 이 여자하고, 뭐, 대화도 없고, 별로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이 사람은, 이, 이 여자를 갖다가 내려놓기는 힘들 것 같아. 음. 어, 여자 성격, 어, 저기, 막, 좋은 성격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되게 나쁜 성격도 아니지만, 이 사람이, 이 여자의 성격을 맞춰줄 수 있을까? 음, 맞춰줄 수 있을까 싶어. 음, 이 남자도 누구 그렇게 막 맞춰주는 타입이 아니거든. 어, 맞춰주는 타입도 아니고, 이 사람도 자기 기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 어, 좀, 삐짐은 잠수도 타고 막 이러는 스타일인데, 이 여자를 갖다 과연 맞춰줄 수 있을까? 음. 물질적으로 풍족한 건 만든 것 같아. 뭐, 이 여자가 잘나서라기 보다는, 좀 집안이 그래도 조금, 어, 잘 산다. 뭐 대단하게까지 잘살겠습니까좀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 금전 아쉬운 거 없다라고 봐야겠지. 음 그런 거 같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그 저기 막 결혼까지는 아니어도 이거 무슨 뭐 집안 사람들끼리 뭐저뭐 뭐 굉장히 빨리 그한거 같은데? 어뭐 상견례 같은 거한게 아닌가 싶어요. 어, 상견례 했어요? 혹시 이 사람? 아니면 뭐 집안 사람들한테 소개를 시켜준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아, 안다 그렇지만 그 이게 이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게뭐 그런 거 있잖아 결혼 중후군 같은 거 결혼하기 전에 막 갈등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음, 아니면은 그냥 이 여자하고 관계가 어, 부담스러워 이제 이제는 좀 부담스럽고 질렸, 질렸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네 음. 행복하진 않아. 그 그래, 아까부터 내가 랬잖아 대화가 없다고. 난 이렇게 대화가 없는데 처음 봤어. 보통 알콩달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무슨 주변 사람들을 하고 다 이렇게 어. 저기만 이거 무슨 이거 아무래도 느낌이 뭐 결혼 준비하는 거 같아요. 어, 결혼 준비하면서 어, 이 사람이 어 아닐 수도 있지. 하여간 이 하여간 뭐 그런 비슷한 거야. 어 그런 비슷한 거. 그런 비슷한 게뭐 있을까 하여간. <웃음> 나도 모르겠어. 느낌이 그래 결혼 준비하는 것 같은데 설마 이 카드 보는 사람의 상대방에 다 결혼을 준비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 어 아니면은 그런 것일 수 있지. 어 저기 막 제. 그 주변 사람들하고 다뭐 인사를 하고 다닌다거나 어 이제 공개적으로 뭐 그렇게 한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이이 이이 사람하고 새로 시작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 갈등이 생긴다라고 봐요. 갈등이 생기고 자기가 이 사람하고 되게 되면. 어, 과연 잘살수 있을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푸샤 같은 거 뒤져봤을 것 같은데? 음, 뒤져봤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야, 떠났으면, 어, 니가 딱 연락 올 때는 그거 딱 하나야. 못 살고 있으면 나못 살아. 하고서 그런 거. 음. 저기, 막. 여러분한테 연락 온것 같은, 연락 왔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어, 개그 중에는 연락이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런 것 같아. 이,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거 선택의 기로에 섰다? 어, 선택의 기로에 쓴거쓴것 같아요. 예면은 어, 이 사람이, 어 여러분을한테도 여러분도 좋고 그쪽도 좋은 것 같아. 그렇지만 그그 여자하고는 어그 뭐 그런 것 같아. 뭐뭐 사기고 뭐한 것도 없어. 그냥 음. 왜냐면은, 하 아, 소, 죄송해요. 소리 때문에 자꾸 제가 잠깐 정지를 눌렀다가 하느라고. 음. 이 여자하고는 추억이 없어요.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온 게 많단 말이야. 어, 하나, 하나, 한 발, 한발 해갖고서 추억도 많고, 그 추억이 주옥 같아요. 어, 주옥 같은 추억들이 많은데, 이 여자하고는 추억이 없는데도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어요? 어, 이 여자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서둘러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지? 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 이 사람이 너무 경솔한 게 아닌가. 그렇지만, 이 여자한테서 빠져나오긴 힘들 것 같아요. 음, 맞아. 계속, 응, 음, 음. 그, 뭐, 뭘 저기 해야 되냐면은, 뭘 갖고 고민해야 되냐면, 이, 이 여자하고 새로, 어, 여러분하고 끝내고, 어, 뭐 끝내, 이미 끝났는데 뭘또 끝내. 그거는, 이,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냐, 만해야 되냐, 문제라는 거지. 어, 그, 그, 여러분들을 갖다가 내가 그랬잖아 좋아한다고 생각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이 관계를 갖다가 이다운 관계잖아요 거의 다운 관계를 놓고 가야 돼다 가야 되냐 아니면 이걸 이걸 갖다가 그냥 시작을 해야 되냐 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아는 게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이걸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 다시 돌아가냐 앞으로 나가냐를 두고서 계속 고민하는데 어, 왜 고민할까요? 음.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음. 그리고 너무 곱게 커가지고, 어, 곱게 커가지고, 그, 좀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좀 적당을 해야 되나? 어, 공주님 거야. 음, 공주님 거야. 야, 지, 지, 세상에, 그, 부모한테 공주님 왕자님 아닌 자식이 없지만, 어, 어. 누구한테나 나도 내 부모님한테는 공주잖아요. 어, 그렇겠지만 얘는 진짜 오냐오냐 컸다 그래야 되나? 어, 그래가지고 조금 아나무인인 격도 없진 않아요. 음. 그래, 그러니까 래그저 둘이 전혀 뭐가 안 돼. 그랬잖아 침묵만 흐른다고. 방바닥에도 침묵, 천장에도 침묵. 아니 그러면서 왜 사귀는 거야? 니네들 왜 사귀니? 그러고 싶을 정도로. 음... 음. 여러분 생각하는 거 맞고요 이 사람 진짜 하나도 안 행복하고 하나도 안잘 살고 아 진짜 망같아서 때려치고 싶은데도 못 때려 치는 것 같아 음, 때려치고 싶은데도 못 때려 친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해결 안나이 사람이 진짜 뭔가 초일기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요 어. 그, 아직까지는 뭐 결혼을 했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지금 거길로 넘어가려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 음, 이, 이, 거길로 넘어가려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민하는 것 같아. 그, 여러분은 뭐, 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이 결혼이 될까, 안 될까? 이 결혼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겠네, 솔직히. 음, 근데 이거 깰수 있는 사, 깨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봐. 음, 어렵지 않을까 싶어.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코를 뭔가가 낀것 같아. 응, 코낀것 같아. 어디 봅시다. 아유, 야, 내다가 딱 보아하니 너 너도 그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 같지는 않은데 뭘 그렇게 조건을 따지냐.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벌어먹고 살기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응? 뭐 이렇게 조건을 따져, 조건을 따지긴, 음. 아, 이 사람 진짜 저기, 저거 하는데? 뭐 저거요? 뭐뭐 저거냐면 여러 어이 여자하고 지금 계속 어안 돼. 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안 돼. 근데 이 진행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 뭐 끌려가는 어뭐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 어,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게 진행이 잘안 되고 자꾸 어 뭔가 실수가 딱 실수가 자꾸 따른다. 실수가 따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아쉬움도 미련도 너무너무 남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발도 나가지도 못하고서 계속 어뭐 이거 하, 이거 하나 하면은 어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하려 그러면 왜냐면은 뭔가 진행이 되기도 전에 계속 어, 마찰이 있으니까 의견이 조율이 안 돼요. 이 여자하고는 진짜 마음을 나눌 수가 없어. 이 사람이 아무리 이 여자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하고 뭘 하고 싶어해도 이 여자는 그냥 다 자기 말을 맞춰줘야 돼. 지가 무슨 CJ야? 음, 그거, 그거, 그거 저기 뭐야 그거 저기 뭐 띠리리리리리리리그 땅콩해양 있잖아요 어. 그 정도 재벌이야? 왜 이렇게 갑질을 하지? 어. 그러니까 이이 사람의 미칠로 미칠 어, 미 미칠, 어, 스트레스 엄청 받는 것 같아 계속 싸운다 계속 아 그러면서 이거 못하라 이렇게 계속하지? 나는 이게 더 이해가 안 가요 아 이렇게까지 하면서 꼭이 여자랑 있어야 되는 거야? 음 어. 아니 이거 솔직히 결혼한 것도 아니고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여자한테 계속 끌려다니면서 이거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혹시 이 여자한테 그거 당하는 거 아닌가? 가스라이팅 비슷한 거? 음이 사람 너무너무 생각이 많아요 이 여자한테 질질 끌려다녀 음. 생각이 너무 많다 안 행복해 하나도 안 행복해 일도 안 행복해 음, 아, 그냥, 이망 같아서는 이 사람은, 망 같아서는 이 사람은 그냥, 이, 이 여자, 저기, 때려치고 싶은, 때려치고 싶은 것 같아요, 마음은. 어맨 우울해 죽겠고, 때려치고 싶고, 커 봐요. 이 사람 때려치고 싶은 거야. 하, 지금, 가고 싶, 하고 싶지가 않아, 이여자하고 어, 그 무엇도, 일도 같이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난 그게 더 그래. 맞아.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싶지 않은데, 음,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저기, 막 자기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얘는 왜, 왜 이럴까? 음, 잠깐만 기다려봐요. 음, 이 여자하고는 조금, 만약에 이 여자하고 계속 간다 해도, 음, 힘들다. 어. 헤어진 지금 이 여자하고는요 못살못 아, 산다 아직 헤어졌다라고는 안 나. 이거 헤어질 때까지 보보면은 한참 걸릴 것 같아. 왜냐면 이 사람이 이 여자를 갖다 잘안논다 어지간하면 이거 내려놨을 텐데 진짜 어지간하면 요즘에서 내려놨을 텐데 계속 끌고 가는 걸로 봐가지고는 이 사람도 그 집착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음. 집착이 대단한 것 같아. 보통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진작에 끝났다라고 나오는데 끝난 게 하나도 안 나와. 어쩌면 이 사람, 이 여자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남자를 갖다가 이렇게 됐는데도 이 남자를 갖다가 이 남자가 여기를 놓지 못한다는 거는 이 여자의 능력이 상당하다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좋냐라고만 아니, 어, 잘 사냐고만 아니. 내 생각하냐 네. 음. 이 사람 불행해요 진짜로 불행해요 그런데도 음. 나오질 못해 음. 맘 같아서 막 때려치고 나오고 싶은데도 못 나와요 음. 자 3번 카드 어, 리딩 즐거우셨나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날 잊어도 될 만큼 좋냐? 안 좋은 것 같아요. 음. 잘 살지도 못하는 것 같고. 어잘살것같다 <웃음> 죄송해요. 잘 산다기보다는 어, 그잘 놀러 다니는 것 같아. 어, 잘 놀러 다니다가 잘릴것 같은데? 어, 뭐 저기 막... 그. 안에서 사는 사, 다 같이 밖에서도 샌다고 뭐 그것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이 사람이 조금 음, 끼가 많은 사람 흥이 많은 사람인가 어 끼가 많고 흥이 많고 노는 거 좋아하고 아 이게 내가 2번 4번 카드 2번하고 3번 카드가 너무 무거웠거든요 음왜 카드 이입이 되니까 무거워 가지고 나도 막아 내가 오늘 리딩을 갔다가 몇 번을 망쳤어요 어, 너무 카드가 무거워서 리딩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왜 오늘 이렇게 카드가 무겁지? 근데 이 카드는 진짜 경쾌한 것 같아 어, 어, 왜냐면 이게 이왜 카드가 경쾌하냐면 은 여러분의 마음도 그냥 어, 이 사람에 대한 뭐 어떤 마음이 그닥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 그냥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드니까 내가 가벼워 어, 2번, 3번은 너무 무거웠어요 음, 여기서는 좀 내가 가볍고, 좀 웃음이 나는 것 같아. <웃음> 웃음이 난다. 어. 에이, 그, 그 사람 뭐 하고 있냐고요? 뭐 하고 있게뭐 하고 있어. 그냥 어. 꾸역꾸역 그렇게 가고 있지. 어. 뭐 꾸역꾸역 어떻게 가? 어, 구박 먹으면서, 쌍욕 먹으면서, 어. 그러면서도 간다라는 거예요. 어. 뭐, 이렇게 막 삐그덕삐그덕 거리면서도, 어. 그냥 가. 어. 왜냐하면 이게 그런 것 같아. 음, 왜 그러냐면, 이, 이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떠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제 더 이상 얘가 이미지를 망가뜨리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유 막이 사람이 되게 노는 거 좋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도 어 그냥 좀 눈치 보면서 조금 어 어느 정도 이렇게 어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무서운가 봐요 어 그러니까 꾸역 꾸역 어 쌍욕 먹으면서 어 가는 것 같아 어 딱히 그게 자기 마음엔 들지 않아 어 자기 마음엔 들지는 않지만 자기가 또 주변에 시선도 있고 못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좀 이렇게 안 그런 척좀 해줘야 될거 아니야 쇼인도 이거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음, 꾸역꾸역 간다라는 거지. 어. 자기가 이이 이 사람은 좀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그것도 그렇게 막 제대로 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지. 어. 제대로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이이이 이, 이 사람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여자가 너무 세. 어, 얘가 깨갱 소리도 못 내는 것 같아요. 음, 놀다가도 야 10시야 그러면 네 하고 들어가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 음, 네 하고 들어가야지 안그럼 맞아 죽어 어, 그러다보니까 가 <웃음> 그러다보니까 목이 뭐야 너는 어떻게 어, 내 마음은 같게 기분은 하나 생각도 안하고 어. 그런 것 같아요. 좀 잡혀 사는 게 아닌가 말딱 어. 봤을 적에는 얘가 말을 좀안 들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 그렇게 하다가는 잘릴 것 같아요. 잘릴 것 같으니까 음. 그래 나름 어, 투덜투덜투덜 거리면서도 말은 듣는다 그래야 되나? 어. 투덜투덜되면서 말은 들어요. 투덜투덜. 어. 그러 그래. 이러다가 잘린다. 응. 응. 그래서 그런 거보다 어. 이게, 이게 이게 그런 저기 막 이, 얘가 몰래 어, 이렇게 그런 거있죠 얘가 이미지가 조금 있으니까 대놓고는 못 하고 뒤로 몰래 몰래 어, 한 눈을 파는 게 아닌가 싶어. 음, 한 눈을 파는. 아, 이이 카드는 그래요. 여러분들 그럼 그렇지. 네가 그렇지. 그럴 거 같아. 나도 그렇게 나오는데. 어, 네가 그럼 그렇지. 어, 맞아. 어, 그래서 잘려요. 어. 이 저기 막그 사람 어 여러 어 저기 막 여러 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딴 여자 만났는데 딴 여자하고도 잘려 잘리고 잘리고 나서도 별로 그렇게 슬퍼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음그 뭐하냐? 뭐 하긴 뭐해? 요지가 하던 거 하지. 뭐 하는데요? 어, 술처 마셔. 어. 음술처 <웃음> <참> 마셔. 음술처 <웃음> 어, 마시고. 음. 아이 그냥 아뭐 그런 거 있잖아. 아이 듣기 싫어. 아이 나 아무것도 생각 안 할래. 야 내가 어 이마당에 뭘 생각해. 그러니까. 이, 이제 이이 관계가 무너졌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지만 이별이 헤어져 어, 어, 꺼져 이런다고 딱 꺼지는 거 아니잖아 그치면 얘는 진짜 꺼져 그랬다고 오케이 어, 아 진짜 나 오늘, 오늘 제대로 논다 해서 놀고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저기 뭐 전화 라 전화 같은 거 오잖아요 야너 진짜 내가 꺼지다고 지금 이따로 할 거야 아 몰라 아, 모르, 난, 난 모르겠고 어, 에라 모르겠다고 노는 거 에라 모르겠다고 논다 어, 그런 거 같아요 에라 모르겠다. 아이 나, 나 일단 놀고 봐. 이거지. 일단 놀고 봐. 내가 너 때문에 제대로 놀지도 못했어. 그러고서 눈치 보는 거지. 음. 그때는 술에 취해 가지고 객기를 좀 부린 거지. 객기를 부려 놓고 어 이제 술이 깨니까 아이고 이는 내가 아 어, 내가 아 어, 내가 미친놈이다. 싶은 거야, 미친놈. 음. 아니, 헤어져 그랬다고서 그날로 나가서 술 처마시고 그런 놈이 어디서 세상에 빌어야지. 음 완전히 끝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했던 말 같은데 어 그냥 했던 말 같은데 얘는 그걸 갖다가 건수 잡아가지고 논거 어, 같아요 음. 왜 눈치 보냐 어돈 너무 많이 썼지 어, 돈 너무 많이 썼지 그때는 취해서 몰랐지 어. 취해서 모르고 어아 내가 와 내가 이거 뭔 짓을 했술 깨고 나니까 이게 내가 뭔 짓을 한 건가 싶은 거지 근데 얘는요 거기까지도 괜찮아 이 사람 이 사람이 안된 이유는 그거예요 이게 놀아도 그냥 그냥 술이나 마시고 그냥 얘기나 하고 그렇게 놀면 되는데 술 마시고 놀고 그그 어, 그 돈을 다 어, 누구 돈으로 했겠냐는 말이지. 이이 이 사람 돈으로 한거 아니에요. 어, 술 마시고 놀고 한걸다이 이 사람 돈으로 하는 바람에 잘린 어, 거지. 어, 여러분 생각하냐고요? 어,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만, 여러분하고 좋았던, 시, 어, 좋았던 시간 다 생각해. 음, 생각하고. 아유. 이게 이게 뭘까 여러분 어, 여러분 생각 많이 하고 아 그래서 이, 예, 이 사람이 그래도 여복은 있나보다 어 여복 있는 사람 같은데요 어. 여자들이 어, 여자들이 다 괜찮아 음 여자들이 다 괜찮은데 뭐 뭐가 괜찮냐고요 금전적인 어, 여유가 다 있는 것 같아 음.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 여러분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어, 금전적인 여유. 아무래도 남자들도 요즘엔요, 여자, 아, 죄송합니다. 어. 남자들도, 여자들 이렇게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걸더 좋아해 요즘 먹고 살기 힘들잖아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 금전 좋아하고 얘, 얘는 토, 특히 어, 여자들 금전 많이 봐요 왜냐면 이 사람이 직업이 어 그닥 어,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래야 되나 음 그닥 좋아보이진 않아 그다 보니까 여자들 좀 안, 경제적으로 안정된 여자를 좋아하는데 이 친구가 이 친구라 그래도 돼. 이 새끼라 그래야 돼. 진짜. <웃음> 이 친구가 여복이 있네. 음, 여복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 생각 많이 해요. 음, 많이 하고 어, 네. 이미 연락온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이미 연락온 사람도 있을 거. 어, 왜냐하면 뭐, 지금 뭐 지금 잘릴 판이니까, 잘릴 판이니까. 근데 이게 연락을 오려면은 이 이쪽을 갖다가 제대로 정리를 하고 올 것이지, 제대로 정리했다는 말이 안 나오는데, 음,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한테 연락 오니까 고민돼요. 어. 어, 뭐 저기 여러 여러분도 자르나 본데 이게 어, 다 잘리는구나. 음. 그러게 이게 있을 때 잘하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 왜냐하면 자기가 잘 나갈 줄 알았지 늘늘잘 나갈 줄 알고서 왜 이런 짓을 하냐고. 지금 이 여러분들하고 헤어져서 그, 그 만났던 그 여자도 괜찮아요. 음 이 친구가 여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다가 보니까 여자들이 잘 걸리니까 마냥 이래도 되는 줄 알았겠지. 어. 아니, 지가 벌어서 지가 놀던가. 왜어그 그, 그것도 이 여자 돈으로 여자를 끼고 놀았다는 거잖아. 어, 여, 이 여자 돈으로 여자를 끼고 노는그 그런 어, 미친놈이 어디어 세상에? 음. 그래서 얘안 저기 막 지금 이 여자하고 안 되는 거 초읽기 들어갔고 그렇지만 여기 이 여자하고 해, 완전히 헤어졌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갖다가 어 저기 막. 여러분들 생각하고 이 여자가 이 남자를 갖다가 자를 것 같고 이이 이 남자가 여러분한테 연락이 오더라도 여러분도 내칠 것 같은데 음 이거 쌍따쌍 따지 여기가도 따기 저기가도 따기 착착 어쌍따쌍따 쌍따 느낌 나는데 음. 그런 거요 아니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온다 그러면 올것 같네 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올것 같아 이 여자가 이 남자를 갖다가 고심 끝에 잘라내요. 어, 잘라내고, 잘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또 오는 것 같아. 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온다. 그것도, 어, 아주 급하게. 아이, 진짜. 난 이런 게 제일 짜증나. 뭐, 사, 그, 저기, 막, 사람을 갖다가, 진정으로 좋아해야지. 어떻게 자기 편하자고, 자기저기 하자고서, 어떻게 이렇게 헤어지고서, 이 여자 돈으로, 응? 여자 끼고 수, 술, 술처 마시고, 어, 끝내자 그랬, 다 그것도 끝내자 그랬다고, 그걸 갖다가, 어, 아싸! 그래, 아, 난 듣기 싫어 하면서, 어, 이 여자 돈으로 긁은 거야. 응. 음, 그렇게 하고 이 여자가 이제 고심 끝에 얘를 갖다 내치니까 여러분한테 달려온다라는 거지.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이게? 음. 난, 난 이게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그 사람 미안하지도 않나? 음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뭐, 뭐 자, 그, 그, 일, 일, 일의 반성도, 나같이 잘난, 뭐 이게 잘났어요? 진짜로? 얼마나 잘났는데? 음 자기같이 잘난 사람, 음. 참참면 지가 손해지, 내가 손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와, 진짜. 대박이다. 이 사람 진짜 잘났어요. 난 여자 여자가 더 잘난 것 같은데, 음. 여자가 더 잘난 것 같아. 음. 그러니까 그런 거지. 네가 나와의 관계를 갖다가 어, 뒤집어 엎으면 네 손에지 내손해 손에 나는 거야. 나는 하나도 손해 날거 없다. 어, 그래, 내가 그럼 난 알았어. 나도 내가 결심만대로 살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자기도 나름대로 사, 계획이 있었나 봐요 지도 잘릴 거 알았나? 뭐 저기 막 우렁차게하게 나 우렁차게 나오긴 나왔다만 나오고 나서 약간 후회가 비쳐진다. 아 내가 그때 큰 소리 너무 쳤나 이런 거 있잖아. 어. 아 그냥 빌걸 그랬나 뭐 이런 거. 어, 겨 나오고서 아빌걸 그랬나. 아 내가 저기봐 너무 경솔했나? 어 맞아. 어, 나올 때는. 이 여자하고 헤어질 때 그래서 그래 너 아니면 여자 없냐? 어, 나같 나 같은 사람 응, 아까 그랬잖아 어, 나 같은 사람 소문에 어, 네 손해야 병신같이 사람 볼 줄도 몰라 하면서 팀 나왔는데 아이고 이게 어, 이게 딱 나와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와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일을 갖다 해쳤나 다시 들어가서 빌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다라는 거지 음. 그리고 지금 후회가 막심해 후회가 막심해. <웃음> 와 이러기도 힘들다. 후회가 막심하고 아,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생각도 나기는 나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나긴 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 여자한테 잘린 게 지금 문제지. 왜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쪽이 확률이 더 높겠냐고. 이 여자 아니면 여러분. 어, 얘도 통박을 굴리는 거지 여러분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누구냐라는 거야 이 여자라는 거잖아 어. 근데 지금 어, 여러분한테 가면 그건 거의 뭐 99% 노고 어, 구, 노고. 그래도 내가 빌고 들어갈 수 있는 건이 여자밖에 없는데 지금 얘가 큰소리 갖다 넘어치고 겨나온 어, 겨거 아닌가 싶어 음, 이걸 어떡하지? 지금 겨나오고 나서 지금 음. 예 네, 맞아 응. 다시 이 여자한테 겨들어갈 것 같아요. 어, 다시 겨들어갈 것 같고 왜냐하면 아, 이 여자 이 여자도 그런 것 같아. 어, 그 화가 나가지고 그랬지만 어, 뭐가 있냐면은 외로워요 이 여자가 응. 외롭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갖다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 같아. 음, 외로워서, 어, 이 사람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고, 이 사람이 이러는데도, 어, 이 사람을 갖다가 받아주는 이유는 외롭기 때문인가 아닌가 싶고, 이 사람은, 어, 저기, 막, 이렇게 내쫓겨나고, 이러, 이러, 이러, 이러더라도 다시 달려가는 이유가, 이 사람이, 어, 금전, 금전적으로, 음, 조금 이 여자하고 있어야 편안한 게 아닌가 싶어. 음. 여러분들도 뭐 금전적으로 쪼들리지 않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내가 무릎을 꿇었을 적에 어느 쪽이 더 가깝냐라는 거지. 이 여자라는 거지. 그래도 방금까지 같이 있었잖아. 여러분은 어 저기 봐, 어 전여친이고 아무래도 헤어져 있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내가 가서 받아 어, 날 갔다가, 어, 무릎을 꿇는다 해도 안 봐줄 확률이 높으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나더라도 이 여자한테 간다라는 거지. 어, 이 사람 머리를 쓰는 거야. 그래서, 뭐, 뭐, 어떻게 가냐? 어, 그냥, 그렇게 하고 가는 거지. 그래, 내가, 응, 어, 내 같이 잘난 놈이, 어, 그래, 내가 한 번은, 응, 어, 그래, 한 번은 내가, 응, 어, 그래, 다음부터 나한테 그러지 마. 하면서 가요. <웃음> 그래서 자존심을 세워야지. 어, 내가 솔직히 뭐안뭐 어, 뭐 저기 막 어, 돌아오고 싶진 않았는데 예정도 음, 있고 어, 네가 그렇게 어, 오라고 하니까 어, 여자가 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 여자가 어,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자꾸 나를 갖다 불러 달라고 이 여자한테 그거 있잖아요. 사인을 주니까 그래 와라 그니 그래 와라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음. 니가 어, 오라 그러니까 어, 그냥 가는 거야 하면서 그냥 어, 그런, 그렇게 어, 꼴값을 떨고 가는 거예요. 어. 그냥 여자가 그냥 한발 접어주는 것 같아. 음. 근데 이게 이 관계가 과연 오래 갈까라는 거지. 음. 근데 여자가 이 남자를 갖다가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음. 좋아하는 것 같아. 왜이 남자를 못 넣냐 하면은 음, 이 여자가 남자가 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 남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사랑까지는 아니고 어, 사랑까지는 아니고 그냥 아직까지는 이 남자를 갖다가 붙잡아 둘 심산이 아닌가 싶어. 음, 언제까지? 어, 그냥, 이, 이, 이 여자는요, 지금 이, 지금 이 남자가 이 여자 돈으로 기집기고 놀았잖아요. 이게 없어지겠냐라는 거지. 아니지. 그니까, 러 일단은 자기가 외로우니까, 대꾸는 있지만, 음, 만약에 이 외로움이 해소가 된다면, 어, 다른 누군가가 생기면, 얘는 이제 잘리는 거지. 음, 이 여자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얘를, 어, 없애려고. 음, 한, 한마디로 환승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거지. 왜? 얘가 지금 끼고 놀았으니까 아마 복수의 칼을 가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기다려보세요. 뭐, 뭐, 저, 어떻게 되는지 얘기가 돌겠지? 어, 보면은, 그, 저기, 말 과거의 남자도, 어, 보면은 다뭐 어느 정도, 어느 루트로는 알려면 알수 있는 것 같으니까. 요거는 조금 지켜볼 만해. 어, 이 여자가 복수할 것 같아. 음. 조금 두고 봅시다. 음.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 이 남자가 이 남자가 다시 겨들어 갖고 이 짓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여자가 이 남자한테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음. 카드를 더 뽑아봐야 알겠는데, 카드를 더 뽑는데 왜이 여자가 이 남자를 갖다가 저게 한 거는 아무래도 속궁합일 그래도 잘 맞는 것 같아. 음. 잠자리 때문에 얘를 갖다가 다시 부른 것 같아요. 음, 여자가 먼저 손짓했어. 음, 그렇지만 어, 이 관계는 주도권은 여자 얘가 어떻고 저떻고 뭐 자존심을 내세우고 어떻고 저떻고 해도 음, 주도권은 여자가 잡은 것 같아요. 어 주도권을 여자가 잡고 어 이, 이, 저기 막 일단은 이 둘의 왜냐면 왜, 왜 속궁합이 잘 맞다라고 생각되면 이게 두 개가 나왔거든 이게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속궁합 때문에 얘를 갖다가 뚜껑은 열리더라도 어 뚜껑은 열리더라도 일단은 받아주는 것 같아 음 복수는 할것 같아요 왜냐면 이이 이 여자가 이걸 잊을래는 여자가 아니야 왜냐면 이 여자 뒤끝 있거든요. 뒤끝 있는데도 일단은 받아준 거로 와서 조금 두고 봐야 될것 같아. 요 여기는 조금 커플이 좀 재밌다. 진짜 얘가 어, 토사구팽당할지는 한번 봐야겠네. 음. 아일단 먼저 얘가 배신을 했잖아. 토사구팽당해도할말 없지 뭐. 네 4번 카드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